엄마가 요 근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셨어요. 엄마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 주말에 성당에 다녀오신다고 했습니다. 가신 지몇 시간이 지나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. 엄마, 집에 올때 과자 좀 사와! 참고로 저희 엄마는 올때뭐 사오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하십니다. 하지만 저는 무지무지 과자가 먹고 싶었어요. 엄마한테 단 문자가 없어서 못 보셨나 싶어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. 엄마 올때 과자 꼭 사와. 올때 과자 과자 과자. 엄마 올때꼭 가자. 그러자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. 엄마가 지금 성당이라서 욕을 못한다, 딸!